야어너 말이야 너너 너 어제 왜 내가 부르는 곳이 그냥 갔어? 저기요 사람이랑 말을 할땐 눈을 보고 말씀하셔야죠 그쵸? 어? 왜 그러고 있어? 누가 보면 잡아먹는 줄 알겠다 생각을 해봐, 어? 네가 힘으로 해도 나를 이기는데 내가 뭘널 잡아먹겠냐 그렇지 않아?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생각을 못하네 고개 들고 어깨 좀펴고 어? 사람 좀 쳐다보면서 말하라고 나좀할 말이 없어서 그렇다고? 야 그럼 나는 응? 나는넌할 말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잖니 그치? 근데 바닥만 쳐다보고 이게 뭐하는 짓일까? 바닥만 쳐다보면 다행이지 고개는 반쯤 저쪽으로 돌리고 이게 생각보다 되게 기분이 나쁘다 네 생각은 어때? 니가 열심히 아주 친절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비타악하게 어? 대각선으로 서가지고 바닥만 쳐다보고 있으면 너 기분이 어떨 것같 응? 묘하게 기분이 나쁜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?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고개를 돌려드려야 나를 쳐다보시는 아주 어려운 분이셨네 뭐라고 말이라도 좀 해볼래? 응? 내가 그냥 혼자 짓거리자고 널 부른 게 아니.. 아 이제야 대답하는 거야 음 왜 이렇게 놀래? 어? 야. 뭔데? 왜 이렇게 움찔거려? 어? <웃음> 뭐야 이 새끼. <웃음> 와. 때린 새끼네 이거 야 보통 멀쩡한 사람이면 이럴 때 고개를 못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뭔데 약간 바닥만 보더니 지금은 아니 또 말했다고 또안 쳐다보네 이 새끼 없어 <웃음>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 반응을 보니까 되게 재밌다 네가 평소에 워낙 반응이 없어가지고 근데 또 꼴에 이런 건 진짜 <suss> so far